ISTJ는 멘붕당할 만큼 심각한 일을 겪으면 자신만의 동굴 속에 입장합니다 그곳에서 ISTJ는 외부 연락을 잠시 끊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 겨울잠을 자거나 밀려 썼던 드라마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ISTJ의 동굴 타이밍인데 입장하지 않는 이해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유없이 실현당했을 때입니다. 보통 ISTJ는 동굴 속에서 회복하면서 해당 사건의 원인, 해결책 등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하루에서 일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는 이유 없이 실년당 했을 때 혼자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굴에 들어간다고 확실한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친구 한두 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이런 특수상황의 경우 N유형, F유형 친구들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O NUL DOSHI CHUNG HAJU s i YU SUGAM SU h a b n a a DUC DAC JE YEYUNG SAN YUL TONG HA ISTJ WA YU I HON IN SHINGO HA SHI g i e l g 1 h a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B HA SHI MIEN. SECRE YEYUNG SAN BON IN d u n FAN y y n g SAN VLOG ASMR d n TOTAL n e g a i b e n e f i y l NUL s i SUBNADA UCHUK s n DAN CARD l l c i c k h a g e HAJU s y o